여기 롱 서비스 받는 자세에서 제가 밀, 밀리게 주면은 반스매싱 때리는 거 연습할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자세 잘 잡고 준비 하나 둘셋나 그렇지 자세 뺏겼을 때 중심은 확실히 앞에 있어 야 그렇지 밀렸을 때 하나 둘셋나 그렇지 준비 코스보고 밀렸을 때 손목만 끊어 그렇지. 여기 갈때 어떻게 할 거예요? <웃음> 길면 안 돼. 봐봐요. 이 사람은 롱 서비스 넣고 여기에 준비하는데 길고 뜨잖아요? 이 사람은 바로 이렇게 걸어버린단 말이에요. 오히려 약해도 되니까 짧게 떨어져야 돼, 짧게. 알겠죠? 자, 준비. 손목 눌러. 가볍게. 다시. 준비. 자, 발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이렇게 하면은 조심잡고 구부린 거를 탕탕탕 점프 중간에서 공 길게 가는 걸 중간에서 끊어줘야 돼자 준비 하나 둘셋나 그렇지 준비 하나 둘셋 하나 어깨 살짝 세고나 이런 거 준비 팔더 아플 거? 이거 봐요 <웃음> 미리가면 기다렸다가 백 잡고 백핸드 잡고 그렇지. 살짝 이쪽으로 가야지. 그렇지. 준비. 자, 백! 라켓이 왜한 바퀴가 돌아가요? <웃음> 자, 그렇지. 그 상태에서 바로. 백핸드 잡은 상태에서 바로 가고. 자, 똑같은 자세 만들어. 엄지만 내려서 툭! 자, 똑같은 자세에서. 엄지만 내려서 툭! 발이 안 갔어. 이게 아니야. 하나, 둘, 셋. 탕! 다시 살짝 더 옆으로 가요. 준비 팔 먼저 뻗어 팔 먼저 자팔 먼저 뻗어 그렇지 허리 틀어서 툭 여기까지 스윙하면 안되고 반스매싱은 빨리 끊어 해줘야돼 그렇지 준비 하나 둘셋툭자 무슨 느낌이냐면 점프가 같이 떨어져요 치고 떨어져야지 그런 느낌으로 준비 하나 툭 하나, 둘, 셋, 하나. 그렇지. 준비. 백핸드 잡고. 걸어. 더힘 있게. 엄지 힘, 어, 엄지 올려. 엄지 올려. 엄지 힘 눌러. 그렇지. 백핸드. 후. 준비. 엄지 내리고 가볍게. 엄지 눌러. 아니야. 몸이 많이 오면 안 돼. 팔 먼저 뻗어. 팔 먼저. 그렇지. 다 괜찮네. 팔 먼저 뻗어. 그렇지. 이게, 왜, 뭐지? 뒤에만 파면 안 돼요. 알겠죠? 이제 앞에 섞어가면서 해야 돼요. 알겠죠? 계속 뒤에만 있잖아요. 자, 준비 자세 잡고, 백핸드 잡고, 팔앞으로더 뻗고, 하나, 둘, 셋, 톱! 오,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자, 팔, 톱! 봐봐요. 문제점이, 발 위치가, 우리가 지금 백핸드를 잡고 있잖아요. 근데 그러면은 내가 잡을 수 있는 면적 백으로 잡을 수 있는 면적을 많이 해줘야 다한 손에 나갈 수가 있는데 이 백핸들을 여기에 있으면은 백으로 칠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건 다 라켓 돌아가서 다 포핸드로 쳐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백으로 한 발로 다갈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놔줘야지 스 거기 있으면은 공 가운데 로 온다 팔 뻗어도 다닿았잖그 어, 위치까지는 잡아줘야 돼 백핸드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는 가고 왜 <웃음> 얘는 안가 <웃음> 팔 먼저 던져 팔 먼저 던져 그렇지 이런 공을 다 가야 된다고 <웃음> 사이드 스텝 말고 다시 팔 뻗어 걸고 앞에서는 팔을 먼저 뻗어서 공간을 놔주고 뒤에서는 어떻게 따다당 점프 그렇지 탕탕탕 스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. 백을 잡을 수 있는 위치까지 가운데 잡아주고 따당 툭 밀렸을 때는 그냥 무리 안해야돼 아예 클리어 쳐야 되고 아니면 아예 그냥 톡 때려도 돼 드롭 스으로 툭, 그렇지 이렇게만 해주고 다음 준비하면 돼팔 먼저 그렇지 여유있게 공 보고 출발 기다렸다가 공 보고 출발 괜찮아요 다시 팔 먼저 뻗어 뻗어 뻗어 팔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몸이 많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거리 더 벌려야 돼그래야 잘했어요 하나 둘셋오 잘했어요 이거 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롱서비스 스매싱 때리고 내 위치는 어디여야 돼? 게임할 때? 그렇죠 <웃음> 바꿔주세요 스텝 따다당 그렇지 근데 지금 발을 확실히 안 짚어주니까 끌려가는 느낌이 나요 그죠 확실히 오른발을 나 얘를 이끌어야 돼 그냥 양발로 다 가려고 하면 넘어져요. 그렇지. 이끌어주는 발이 있어야 돼. 오, 나이스. 손목. 이거는 그냥 클리어 쳐요, 클리어. 근데 문제점이 이제 서비스 받을 때 아예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, 스매싱 때리려고. 안 돼. 상대방이 보이잖아요. 하나, 둘, 셋. 따당. 오. 팔 먼저, 팔 먼저. 팔 먼저 뻗어, 팔 먼저. 봐봐요. 얘를 잡고, 그냥 거리 유지하면 돼요, 거리 유지. 그런데 이 상태에서 칠때 팔이 구부려지고 몸이 앞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또 손으로 밀게 되잖아 뻗어 놓고 엄지에 누 뻗어 놔더 뻗어 놔 그냥 누르기만 해 다시 그대로 누르기만 하면 돼 오케이 자, 팔 먼저 뻗어서 그냥 자, <웃음> 너무 세게 <쓰이겠지만> 치면 안 돼요 <웃음> 거기서 잡아줘 팔 먼저 뻗어서 잡아줘 더땅 나나 나. 엄지로 눌러줘. 엄지로 살짝 치는 순간 살짝 밀어줘야 돼. 그렇지. 자두개 더. 아니 아니. 아니 팔 먼저. 팔 먼저. 잘했어. 이런 식으로 앞에 커트한다 생각해. 커트도 그냥 살살 치는 게 아니라 치는 순간 끊어줘야 돼. 살짝. 그래야 빠르고 낫게 가요 자, 바꿔주세요. 마지막.